자 우리 학생들 잘 지내셨나요? 어, 또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어, 학교에서 어, 이번 학기 어, 비대면 수업을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 다섯 명, 그러니까 맥시멈. 1 5 명의 학생 수 또는 어 학생들의 모든 동의와 부모님들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지만 대면 수업이 좀 가능해지게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음 우리 과목인 학생 수가 2 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그 워낙 성실하게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음 인강을 통해서 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물론 인강 수업을 듣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반복 학습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 우리 이번 한 학기 물론 우리 학생들을 좀 보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뭐 어떤 sns 나 그리고 우리 그 클래스룸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끝날 때까지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챕터 6장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챕터 6장 자, 전반부를 했습니다. 어 여러가지 카테고리 중에 자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 스프라이트의 사용법 먼저 형태 그리고 소리. 펜. 자, 이 기능들을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 교재로 봤을 때는 어, 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어록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각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을 더 첨부했죠.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자, 이세 가지 형태 소리 어펜세 가지를 할 건데 어, 슬라이드 장수로는 약한 35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록이 들어가 있고요. 브록에는 각 기능들과 예제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제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래치 사이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직접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번 주 과제가 그 브록에 있는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직접 블록을 조합해서 그 결과를 캡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냥 인강만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어 결과를 확인해야지만 아 소프트웨어가 이런 거고 이런 음또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영상 자료 자 인강 자료 반복 청취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자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형태 구현 자,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형태는 음. 자, 우리 코드 탭에 자, 형태라고 하는 자,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스프라이트 형태는 모양, 크기, 색깔, 픽셀화, 소형돌이 그리고 말풍선과 생각풍선들을 구현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 스프라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아, 스크래치에 들어가시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 동작. 동작 카테고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형태라고 있죠? 자, 형태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안녕, 말하기. 2초 동안 생각하기. 그리고 생각하기. 모양을 바꾸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배경을 바꾸기. 뭐, 크기를 바꾸기, 정하기. 자, 그리고 색상을 어, 바꾸는 거. 그리고 그래픽 효과를 지우는 거. 그리고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음, 보이기, 숨기기, 순서 바꾸기. 자, 변수 기능들이 자 형태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자 범주에 비해서는 좀 기능이 많죠 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음. 안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었던 거 어떤 거였나요 어, 뭐였었냐면 자첫 번째 자 오른쪽에 보면 자 고양이의 스프라이트가 나와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고양이의 스프라이트 이름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어디 있냐면, 자, 오른쪽 스프라이트가 있고, 자, 그 위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1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고, 양이. 자, 이것이 현재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 자 스프라이트는 오른쪽에 어, 오른쪽 하단에 자,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지금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 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 다양한 스프라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고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발레리 발레리나라고 하는 자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처, 선택이 됐죠. 자 추가가 됐습니다. 자이 발레리나 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프라이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여기도 우리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발레리나 발 어, 라고 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현재 이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나와 있는데 어, 두개 중에 지금 발레리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발레리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위치를 자 오른쪽 상단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고양이를 선택하고 고양이는 자 왼쪽 하단에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에 아 고양이와 아 그리고 발레리나 자 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고양이를 클릭하게 되면 자 고양이만의 스크립트에 따라서 이동이 될 거고요. 발레리나를 선택하고 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자 발레리나가 동작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고양이를 선택하시고요. 자,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줄까요?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제어해가면 자, 자 무한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자, 그러면 고양이는 음 자이 발레리나를 보면서 음 자, 우리 동작 기능에 자,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발레리나를 볼 겁니다. 자, 발레리나를 바라보면서, 자, 따라갈 거예요. 자, 5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5만큼. 자, 그리고, 자, 우리 오늘 하게 될, 자, 형태라고 하는 범주의, 자, 모양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현재 고양이라는 스프레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왼쪽 코드 옆에 모양이라는 탭이 있고요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모양 1과 모양 2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두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발레리나를 바라보면서 어 걸어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클릭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발레리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그쵸? 확인 되셨나요? 자 고양이가 너무 빨리 가요 조금 제어 한번 해볼까요? 자 제어를 하겠습니다 야, 0.5초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천천히 걸어가네요 걸어가는 느낌에즉 모양 1과 모양 2가 계속 반복되면서 발레리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너무 느린 것 같아요 0.2초로 바꿔볼게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고양이의 액션이고요 자 그러면 발레리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까? 발레리나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발레리나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발레리나를 클릭했을 때 자,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발레리나도 형태 있는 자 다음 배경이 아니고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발레리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발레리나는 음, 모양 이 4개가 있습니다 발레리나 A, B, C, D까지 4개가 존재하네요 자, 이 모양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개의 동작을 연이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앉았다가 점프했다가 다시 착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 자 그래서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을 음. 자 모양을 바꿀 때마다 약 0.2초씩 어, 기다려주면 자 클릭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발레리나가 아,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이 상태에서 고양이 스프레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양이가 발레리나를 향해서 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자이 스크래치를 오픈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레이트만 아, 나와있죠 자, 그래서 발레리나라는 스프라이트를 자, 오른쪽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르기 위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양이가 취할 액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크립트 작성했고요. 발레리나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발레리나의 별도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줬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레리나, 고양이 같이 움직이네요. 자 여러분들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서 결과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형태 메뉴 형태 메뉴는 자 모양, 크기, 색깔, 픽셀화, 소용돌이, 기타, 말풍선 같은 것들을 구현해주는 기능들이 모여있는 카테고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모양 탭을 선택하게 되면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는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유 다음 모양으로 바꾸게 시 되면 이두 가지 모양이 바뀌어 가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자 발레리나도 자네가지의 그 모양이 있었죠 자 1번,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 그것을 앞에서 알아본 겁니다 자 모양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발레리나가 있고요 발레리나 스프라이트를 클릭했고 모양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자 모양 고르기가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 한번 추가해볼까 자이조하는거뭐 이거 한번 추가해볼까요? 음자 그러면은 자이 모양이 자 네번째 밑에 다섯번째로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자 우리 코드에서 다시 한번 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어쨌든 자 코드에서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중간에 사람 얼굴 나오죠 사람 몸체가 나오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모양도 추가하실 수가 있다는 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양을 추가할 때는 자, 여기처럼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카메라로 직접 촬영도 가능하고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자 여러분들이 그림판을 이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어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 불러올 수도 있고 촬영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직접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한 자 모양을 추가해서 스프라이트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이 화면은 뭐냐면 자 여기 발레리나 1, 2, 3, 4가 있고요. 지금좀 다섯번째 다른 모양을 추가했고요. 여섯번째 자 여기 애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양을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하면 요렇게 애플이 나타나겠죠. 자 이것을 상단에 있는 복사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다섯번째 모양에 가서 컨트롤 V 또는 붙이기 하시게 되면 자이 여성의 모양과 이 사과가 겹친 있는 자 그러한 별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모양 결합도 가능하구나. 자 스크래치에서는 색깔, 픽셀화, 소형돌이 크기 등 다양한 그래픽 효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말풍선과 생각풍선 등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여성의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자 원래 여성의 스프라이트는 이런 색상이에요. 자 그래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자 여기처럼 픽셀화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픽셀은 뭔지 아시죠? 음. 픽셀은 작은 모눈 자그 모눈 종이처럼 생긴 음. 자이한 칸을 우리는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그래서 우리 모니터 해상도가 뭐 예를 들어서 1920 픽셀이다. 그 얘기는 모니터 가로 사이즈의 픽셀 개수가 1920개란 뜻이 되겠죠 근데 이 픽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레스터 방식 그리고 비트맵 방식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레스터 방식이 어, 비트맵이고 그리고 벡터 방식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맵 방식은 여기처럼 어, 계단처럼 음, 어떤 이미지가 깨지는 듯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맵 이미지 방식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처럼, 자, 소용도를 친것 같은, 음, 자, 사진을 약간, 어, 좀 다른 효과를 준 거죠. 그러한 기능도 우리 형태를 통해서, 어, 제공하고 있다는얘기고요 자,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100%라고 한다라면, 자, 이것처럼 뭐 50%로 줄여라. 아니면, 그 이상 키워라. 확대해라. 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말풍선입니다 아, 이 여성이 헬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음 생각하는 겁니다 뭐 2초 동안 생각하기 10초 동안 생각하기 그러한, 그러한 기능들을 다 어디서 한다고요? 예, 형태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동작은 뭐 이동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형태는 색깔 바꾸는 거 픽셀화 바꾸는 거, 어떤 크기 변경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형태에서 하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자, 발레리나를, 발레리나를, 자, 여기서 클릭했을 때, 모양을 발레리나 A로 바꾸기. 그 다음에 1초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발레리나가 안녕 이라고 말하네요 안녕! 그리고 또다시 1초 기다립니다 음 하고 1초 동안 생각합니다 자 생각하기 말풍선 비슷한 생각하기 버튼 나왔죠? 자 1초 기다립니다 크기를 50%로 정합니다 자 얘가 100%라고 한다면 얘는 50%로 사이즈를 줄인 거죠 1초 기다립니다 다시 100%로 원상복귀 하고요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픽셀화 효과를 25만큼 바꿉니다 1초 기다리고요 색깔을 변경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래픽 효과를 모두 지워라 지우란 얘기는 다시 원상복귀 하란 얘기고요 1초 기다린 다음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음, 어? 아, 저장이 안 됐구나. 자, 그럼 우리 6-18에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 아,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양이를 없애고요. 자, 발레리나를 불러 오겠습니다. 발레리나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발레리나를 어떻게 클릭했을 때, 자, 형태 범주에 들어가서, 자, 모양을, 말레리나 A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 탭에 가서 자, 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1초 기다리가 기 계속 반복이잖아. 음. 자, 그 다음에 형태 가면 또 뭐예요? 안녕 말하기 다시 1초 기다리기 또 뭐가 있었죠? 음 하고 자, 1초 생각하기. 제어 범에 가서 1초 기다리기. 다시 형태로 가서, 자,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를 50%로 바꿔볼게요. 다시 1초 기다리기. 자, 크기를 줄였으니까 다시 원상 복귀해야죠. 자, 크기를 다시 100%로 정합니다. 자 1초 또 기다렸습니다 자이번에 픽셀화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건지 음. 픽셀화를 여기 보시면 뭐 색깔, 어안 렌즈, 소용돌이뭐 등등 기능 있죠 자 픽셀화 효과를 25만큼 줘보겠습니다 자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픽셀이 아니라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25만큼 바꾸기 자, 그 다음에 다 확인됐으면 자, 모든 그래픽 효과를 지우시고요 다시 1초 기다린 다음에 자,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처음에 발레디나 A로 바꾸고요 안녕했고요 음 하고 생각하고 있고 크기 줄여졌죠? 됐고 픽셀화, 색깔, 모든 효과 지우고 다시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른 모양은 자 우리 발레리나 모양이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네 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A 모양에서 B 모양으로 바뀐 거야 자 코드 탭에 가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복 한번 해볼까요? 반복 자 무한반복 해볼까? 무한반복 안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게 되면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모양도 바뀌고요 사이즈 줄었다가 커졌다가 픽셀화됐다가 색깔 바뀌었다가 다른 모양도 바뀌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던 자, 이 자리에서 보셨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기능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자, 말한, 말한다는 것은 실제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말풍선을 이용해서 말하기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블록은 스프라이트가 말풍선을 통해서 안녕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특정 시간 동안에 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웃음> 자,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안녕하세요를 1초 동안 말하래요. 자, 그리고 1초 대기한다. 그리고 동작을 3회 반복한다. 안녕하세요를 3에 말하는 이 동작을 반복한다는 라 겁니다 자 이것의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세요자 만들어 봐야죠 자 우리 음, 발레디나 다시 없애고요 자 야옹이로 하겠습니다 캣 캣이 있고요 자 문제 기억하시나요?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자 여러분들 과제를 직접 만들어서 캡처해서 올리 저 저한테 그, 보내 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 됐을 때 클릭 됐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1초 동안 말하래요 자 이거를 불러서 안녕하세요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리고 1초 대기 하랍니다 1초 대기는 제어 기능에 있었고요 자 이거를 몇번 반복한다? 세번 반복한다 세번자 이것을 저 위에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 클릭해 볼까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를 세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번 반복하죠. 확인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자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자몇초 동안 말해라 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두 번째는 스프라이트가 말풍선을 통해서 안녕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말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동작이 종료되어도 말풍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말풍선을 제거하고 싶다면 이 블록의 내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동작을 수행하면 되는데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안녕하세요를 1초 동안 말하고 1초 대기하는 동작을 3회 반복해라 똑같잖아 그쵸?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안녕하세요 를 1초동안 말하래요 자이 기능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형태의 안녕 말하기 그리고 얘를 1초 기다리면 똑같은 거잖아 안녕 하세요 자 1초 기다리고요 자이 상태로 두면 자이 말풍선 이 말풍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고 그래서 얘를 아무런 글을 쓰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음, 아무런 내용이 아, 말풍선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얘를 몇번 반복해라 세번 반복해서 블록하게 되면 자 눌러 볼까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자 왼쪽 것과 오른쪽 자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자 어, 초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기하는 기능을 이용하고 그리고 빈 공백으로 두게 되면 말풍선까지 없어지는 그런 기능으로 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 생각하기네요. 자 왼쪽 생각하기 오른쪽 생각하기 자,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풍선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동작을 보여주는 효과를 뜻합니다. 자, 이 블록은 스프라이트가 생각풍선을 통해서 음...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특정 시간 동안 생각풍선을 통해서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건데요. 자, 예제를 한번 여러분도 같이 풀어봐요.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아, 생각중 하고서 1초 동안 생각풍선을 표시하래요자 그리고 1초를 대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3회 반복하랍니다 자 문제 이해 되셨나요 자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예 그대로 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생각중을 1초 동안 자형태 범주에 자, 생각한다. 뭐라고요 생각 중이라고 했죠? 생각 중 생각 중을 1초 동안 생각해라 그리고 1초를 대기해라 자, 얘를 3회 반복해라 음,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 몇 번? 세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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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자, 모양을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모양을 지정해서 바꾸는 기능이 있구요. 아니면 자, 순서대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꾸는 동작을 수행하고요. 자, 이 기능은 모양이 한 개가 있으면 굳이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개 이상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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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캡 A로 바꿉니다 제어 1초 기다립니다 다음 뭘 모양 바꿔야죠 캣 B로 바꿉니다 다시 1초 기다렸다가 얘를 뭐해라 무한반복해라 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를 조립합니다 자 클릭해볼까요 자캣 A라고 하는 모양 캣 B라고 하는 모양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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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모양이 딱 두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발레리라는 네가지인데 모양이 네개인데 그것을 순서대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에요 자얘 그대로 복사해서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없애고 자 형태의 다음 모양으로 바꾸세요 자 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뭐해라 무한 반복해라 자 얘를 시, 실행시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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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무대라고 있고 밑에 보시면 자, 무대 배경 고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들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자, 여기서 자, 우리 블루 스카이라고 돼 있는 배경을 골라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럼 어떻게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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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대는 배경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음. 자, 배경 1은 아무것도 없는 거. 배경 2는 블루 스카이. 자, 확인되셨습니까? 아 이게 지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우리 예제를 보시면 음. 자, 이런 자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을 배경 1로 바꿔라. 어떤 거예요? 자, 우리 코드에 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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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에서 이스프라이트가아 우리 좀 내리고 자이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형태 자 배경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요? 그냥 다음 배경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1초 간격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1초 기다립니다 얘를 무한 반복하겠죠 자 스프라이트 클릭해 볼까요? 자 흰색 블루 스카이, 흰색 블루 스카이 계속 반복되죠. 자이 스크립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두개 이상의 배경이 있을 때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블록입니다. 다음 배경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능은 배경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다음 배경은 배경이 순서대로 바뀐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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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거죠 또 하나 자 이벤트 범주에 가서 자 이번에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크기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꿔라 확인되셨나요? 자 위쪽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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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을 때는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0만큼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옵니다. 자 3개가 되겠네. 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자 이번엔 얘를 바꿀게요. 새로 만들지 않고 자 형태 자 얼마를 바꿔라. 크기를 10%로 바꿔라.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 누르면 크기를 마이너스 10%로 바꿔라 또 있었죠? 자, 위쪽 화살표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크기를 원래 상태 100%로 바꿔라 자, 그럼 위쪽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제가 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음. 자, 스프라이트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어, 증가기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잖아? 바꾸는 거잖아? 아, 제가 잘못했네요 자 여기 정하기가 아니고요 그대로 바꾸기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 화살표도 바꾸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온다 그럼 원래 크기 그대로 정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세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십씩 커집니다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십씩 작아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크기 100% 기본 값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는 거. 색깔 효과를 정하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 정하는 거. 자, 그래픽 효과를 입력된, 입력된 값만큼 바꾸는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해서 바꾸는 블록이고요. 그래픽 효과에는 색깔, 어안 렌즈, 소용돌이, 픽셀화, 모자이크, 밝게, 반투명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값은 양수 또는 음수가 입력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문제를 문제 보시면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변한다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계속 변하는 즉 입력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블록스크립트 만들어보자 자 이벤트의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뭐해라 색상을 바꿔라 색깔을 1만큼 바꿔라 자 그거를 계속 변하는 반복이잖아 그래서 제어범주에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 클릭해 보세요 자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계속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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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색깔을 1만큼 계속 바꿉니다. 무한 반복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뭐가 있었죠? 자, 이벤트에 스페이스를 클릭했을 때 어, 색상을 고정하는 거였죠? 음, 정하는 겁니다. 색상을 0으로 정하는 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색깔이 고정됩니다 자 얘가 지금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색상이 계속 똑같은 색상으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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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픽셀화 효과가 적용된다 자 픽셀화 효과를 1만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 했죠 자 입력 값을 이르기 때문에 1만큼 바꾸는 거구요 자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된다고 그래픽 효과를 지워라 즉 원래 상태로 돌아와라 자 일단 이거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계속 기능이 반복되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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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픽셀화를 일만큼 바꿉니다. 그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 붙여야죠? 스프라이트 클릭해볼까요? 아, 픽셀화로 바뀌고 있지. 점점 픽셀화 자 얘를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뭐해라? 모든 그래픽 효과를 지워라. 즉 원상 복귀시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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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되셨나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세 개의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세 개의 스프라이트가 겹쳐 있는 상태, 한 개의 스프라이트에 대해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해당 스프라이트가 한 어, 개의 스프라이트 개수만큼 앞으로 이동해라.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한 음, 개의 스프라이트 개수만큼 뒤로 이동해라.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해당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위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어, 앞으로 이동하는 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뒤로 이동하는 거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뭐해라 앞쪽으로 순서를 바꿔라 자 확인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 모양, 배경, 크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 형태에 가시면 자 맨밑에 모양, 배경, 크기 있죠 자 이것들은 자 변수입니다 음, 임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변수 a는 10이다 그럼 10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은 모양의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배경번호 그러니까 모양이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가 있잖아 만약에 두번째 모양을 하고 있으면 자, 이 모양이란 변수에는 2번이란 값이 저장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이 크기라는 변수는 현재 스프라이트가 50% 정도로 크기가 되어있다 아니면 기본값 100%이다 그러면 크기라는 변수에는 1 0 0이란 값으로 어 적용되어 있는 그 값을 출력하는 자그한 변수로 활용되는 겁니다. 자, 실제 이러한 변수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린 다른 이 카테고리와 어갓 어, 서로 혼합해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자, 이세 가지는 우리 다음에 다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프라이트 모양에 할당된 번호 값과 음, 할당된 번호 값과 자, 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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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기본 탭에, 자, 기본 카테고리에는 나만의 블록까지만 있어요. 자, 소리 여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뭐 음악이라든지 TTS는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음악 있고,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뭐 번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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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음, 새소 리네자 확인됐나요? 자 이번에는 birthday b i 자 추가했고요. 자 한번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들어가 있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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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번호가 있잖아요 자이 번호가 로메트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되셨나요? 어. 어, 그 이상 쭉 나가고요 어. 자 건반이죠? 자 여기를 64번으로 바꿨고 자 악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악기를 자 마림바로 바꿔볼게요 마림바가 뭔가요? 자 마림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시 60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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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악기를 이용해서 산토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자 우리 건반에 따라서 각각의 음이 있었고 음에 자그음 번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피아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얘 없애고 자 클릭을 했을 때자 악기를 정합니다 피아노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번 음으로? 산, 도끼, 산. 산은 뭔가요? 도레미, 파, 솔이네, 솔. 파, 솔, 67번이네요. 확인되셨나요? 자, 67번을 한 박자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 산, 도끼. 자, 토는 뭐예요? 토는 미입니다, 미. 도레미, 자, 64번을 산토끼, 아, 한 박자가 아니죠. 0.5박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산토끼 끼도 어, 끼도 미예요. 얘도 자, 0.5박자로 연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토 어. 다시 토자는 뭔가요? 소리네요. 다시 67번 음으로. 어, 0.5 박자 연주하고요. 산도끼 토끼. 도끼. 자, 얘는 미네요. 자, 하나 더 토끼야. 나는 도에요. 도. 60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 박자입니다. 산도끼 토끼야. 한 박자 쉬어야 되잖아. 어, 자, 어. 어는 뭐예요? 어는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다시 자, 어는 레전아래 레. 도레미 할때레 그리고 한 박자죠? 자, 레는 뭔가요? 도레 62번이네 그리고 한 박자입니다 산, 토끼 도끼, 토끼, 야어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디, 디, 디는 미예요미 도레미 0.5박자입니다 그 다음이 ᄅ이네요. ᄅ, ᄅ은 레고, 내고 0.5박자입니다. 가느냐, 자, 가는 도구요. 60번에 0.5박자. ᄂ, ᄂ, 미네요. 도레미, 64번에 0.5박자. 맨 마지막, 야, 어디를 가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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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아노음으로 연주도 할수 있다고요 악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기타로 한번.. 아, 전자기타로 바꿔볼까요? 클릭했을 때 네, 악기를 바꿨더니 또이렇게 됩니다 다른 악기 한번 더 바꿔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색소폰 클릭했을 때 되셨나요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합창단 음, 좋습니다 합창단 클릭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자 여기에 자 이거 될려는지 모르겠네 자 소리가 있고요자 어. 우리 제어탭에 가서 자 무한반복 한, 무한반복으로 한번 감싸 볼게요 감싼 다음에 소리 범주자 소리를 키우는 겁니다 소리를 10만큼 키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피아노로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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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음. 복사해서 자, 이번엔 고음이 아니라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점으로 영어로 How are you 라고 말해볼게요. 클릭. Hello. How are you? 그쵸. 음. 자, 그러니까 아, 이 텍스트 음성 변화는 음, 자음에서부터 아, 곰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음, 점과 중점은 남성 음성으로, 곰과 중점은 여성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는 Japanese, 자 일본어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곤니츠와라고 입력하려면 자 일본어 자판 기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자판에는 안되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일본을 해본 겁니다. 자뭐 다른 언어로 해보셔도 돼요. 자 언어를 영어로 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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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20만큼 움직인대요 20만큼 움직이기 이후에 2초를 기다린대요 2초 기다렸죠? 다음 야후 음원을 재생 후 재생 후에 얘는 끝까지 다 재생하라는 얘기잖아 30만큼 움직이는 30만큼 움직이고요 야후 재생한대 근데 어디까지? 끝까지 자이 첫번째 그냥 재생하기는 재생하면서 동시에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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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높이를 10만큼 바꿔라 100으로 정해라 자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원의 효과를 설정하는 거고 음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양수값은 음 높이가 높고요 음수값은 음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높이를 설정하는 블록이고 음영 위치 효과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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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귿자 모양의 반복을 쓴 거고 야옹 음원이 재생된대요 자, 야옹 소리가 재생되고 1초씩 기다렸다가 반복될 때마다 음 높이가 1씩 바뀌는 음 높이를 1씩 바꾸는 그리고 그것을 아, 계속해서 12번 반복하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로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생되는 모든 사운드 효과가 중지되는 블록, 소리 효과 지우기.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여섯 번 반복해서, 자, 여섯 번 반복하라고 돼있죠? 여섯 번 반복을 합니다. 야옹 음원이 재생되며, 자, 야옹 소리 재생되고요. 1초씩 기다렸다가 반복될 때마다 음 높이가 10씩 바뀐대요. 음 높이가 10씩 바뀝니다. 그리고 1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 반복되겠죠. 자, 여섯 번 반복 후에 뭐를 해라? 소리 효과를 지워라. 그래서 얘가 적용된 거라고. 소리 효과 지워라. 다시 반복해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서 음 높이를 바꾸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자, 이기능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확인 되셨나요 자, 여섯 번 반복합니다. 야옹 소리 재생하고 음 높이를 10만큼 바꾼 다음에 여섯 번 반복합니다. 자 그것을 모든 소리효과를 없앤 다음에 다시 얘를 반복해서 들어보자는 라 예제가 되겠죠 자 얘도 자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량을 마이너스 10만큼 바꿉니다 자음량을 초기 10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어, 기본값이 100입니다 어, 그리고 음력한 값에 의해서 음량을 0부터 100 사이의 값들 중으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블록입니다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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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액션을 취해주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음, 연필 스프라이트 클릭을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를 지우시고요자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추가한 다음에 자쭉 내리시면 자 펜슬 보이시나요? 펜슬을 클릭합니다 자 펜이 들어갔습니다 음, 펜이 들어갔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작성합니다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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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로그로 추가한 것 중에 이렇게 Q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Q.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죠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자 이것을 캡처 받아서 여자 저한테 우리 과제 구월 클래스 과제방에다가 파일 첨부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주 과제는 자 오늘 강의한 걸 보면 이렇게 Q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Q의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블록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스크래치에서 직접 어, 블록 조합을 하고 나서 이 화면을 캡처받아서 어, 하나의 파일로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드시겠지만